이나상,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젠지니어입니다자 오늘은 드디어 일본 대기업 회사원 1년차 보너스는 도대체 얼마나 받는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 소개를 간략해 드리면은 작년 2018년 4월에 일본의 한 제조업 계열 일본에서는 메가라고 하는데 이메가의 흔히 말하는 대기업 이 오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지금은 이제 2년차에 접어든 직장인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이 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2회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보너스란 게 상여라고도 하니까 이 상여금은 일을 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4월에서 9월달까지 일한 보너스를 12월에 주고 10월부터 3월까지 일한 보너스를 10월부터 그 다음 연도 3월까지 일한 보너스를 다음 연도에 6월이나 7월에 줍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 겨울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일반적인 얘기로 1년에 한 번만 주는 회사도 있고 3, 4번씩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 2회 여름과 겨울 여름은 6월에서 7월 7월 겨울은 12월 정도에 이 상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의 경우는 4월에 입사를 하면 은 상식적으로는 첫 보너스가 12월이 돼야 정상이에요 왜냐? 4월부터 9월까지 일했잖아요 그럼 4월부터 9월까지 일한 거를 12월에 받는 거예요 그 전에 예를 들면 7월을 7월 보너스는 그 전년도 입사하기 전년도부터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건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신입사원 즉 1년차 여름에는 보너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남들 다 봤는데 아무리 일 안했다고 해서 안주면 조금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진짜 안주는 회사들도 있는데 용돈 조금 하라고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런 경우라서 저같은 경우는 7월에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여기 보시면 아시듯이 액면가로 13만엔 근데 이건 정말 용돈 주는 개념이고 회사에서는 굳이 이 상여금이라고 하지 않고 상여금은 아까 말했듯이 일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게 축의금 입사축하금이라는 명칭으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보너스를 받고 처음 안 사실인데 이 보너스도 세금을 당하더라고요 이 소득세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연금이랑 보험료 떼가는 건 조금 또 이게 세금이란 게 금액 대비잖아요. 그 이따 12월에 세금 나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이 세금 떼가서 7월 달에는 액면가로 13만 엔, 실질적으로 통장 입금된 금액은 10만 8,319 엔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용돈 같은 개념이죠. 뭐 비율로 치면은 기본급의 반 정도? 자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겨울 보너스 겨울 보너스는 이제 12월 보너스인데 제가 4월부터 9월까지 일한 분에 대한 보너스를 받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평가도 되고 계산도 됩니다 그래서 자 12월 보너스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짜잔 일단 총 액면가로 보았을 때 678,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기본부분도 한번 볼게요 기본부분이 408,420엔 이거는 제 기본급인 226,900엔에서 1.8배를 곱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제 직급의 사원들은 전부 기본급 곱하기 1.8배로 기본부분이 계산이 됩니다 자 다음은 업적부분 이거는 회사의 업적이에요 회사 또는 그 사업부가 그에 얼마나 영업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조금 웃긴 게 대기업은 이 계산 방식이 좀 애매모호해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은 그룹 회사라도 일단 모회사, 모회사면은 자회사보다는 무조건 보너스를 많이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 자회사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모회사보다 실적이 좋아도 예를 들면 모든 그룹 회사 중에 1등을 해도 모회사 2등, 3등보다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모회사가 좋습니다. 또 영업실적이 적자가 나와도 그냥 평가해줘요 좀 좋은 점수로 이게 좀 어찌 보면은 불공평하고 어찌 보면은 공평하기도 한 그냥 뭐 너네는 자회사잖아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업적 부분이 1등까지는 아니고 2등 정도로 계산이 돼서 1 8만9천0원이 나왔습니다 1등은 20만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이 개인업점 이건 말 그대로 개인 성과 부분인데 개인 성과가 좋으면 많이 받고 안 좋으면은 이게 0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들은 전부 일률적으로 5만원 받았습니다 뭐 신입사원은 평가를 안하는게 원칙이라서 그냥 보통이란 평가를 매겨서 전부 일률적인 계산을 한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간에 보시면은 이거는 마이바라이 타이바타이기 태아태킹이라고 해서 이말 그대로 퇴직금인데 그냥 미리 받는 거예요 퇴직금이 한 달에 저희 회사는 5천원씩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걸 퇴직하면 이제 은그 금액이 쌓여서 주는 건데 이거를 그냥 6개월 즉 보너스 받을 때 3만원씩 마이바레이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퇴직금이란 게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만 조금 소용이 있고 중간에 전직하거나 하면 은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신간편하게 위리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면가가 678,000엔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세금을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이 세금액수 건강보험료로 24,950엔 연금으로 무려 62,037엔 한국돈으로 60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건 2034엔 소득세 24,053엔 총합해서 1 1 3074엔이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비율로 치면은 전체 액수의 약 16.7%가 세금으로 나갔네요 근데 비율은 아까 13만 엔 받은 거랑 똑같은 비율로 세금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 소득이 많으면은 세금 많이 떼가는가 월급은 물론 그러는데 상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행입니다 그건 그래서 뭐 보험료, 소득세 뭐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연금으로 60만원 떼가는 거는 이거 제일 받지도 못하는 건데 외국인은 그래서 이제 기본급 대비로 하면은 제 기본급이 226,900원인데 작그리 해서 대략적으로 기본급의 약 3배 정도 한 300% 정도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세금을 빼서 통장에 총 입금된 금액은 5 6 4926엔이에요. 일단은 저희 그룹 회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본사 쪽이니까 그룹 회사 중에서는 많이 받아요. 제 동기들, 저희 자회사에 있는 동기들 한테도 물어봤을 때 걔네들보다는 무조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모 회사 쪽이 그룹 회사 중에서 가장 높은 탑 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다니